예를 들어서 제이 우리 내일 점심 먹으러 갈래?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뭐 먹을까? <웃음> 인샬라 왜 내일? <웃음> 아사라마 알이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아랍어 아카데미에 와 있는데 아랍어를 좀 배우러 왔거든요 네, 대표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사라마 알리쿰 아나 나르지스 안녕하세요 아랍 아카데미 대표 나르지스입니다. 저는 아랍 아카데미는 아랍어에 관심 있는 네. 한국인과 한국어에 관심있는 아랍인들이 모여서 같이 소통하고 만나서 언어교환과 문화교환을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한국사람이 아랍어 배울 수 있고 네. 아랍분들도 한국말을 배울 수있렇죠 같이 언어교환도 하고 자연스럽게 네. 어울리면서 문화교환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아, 너무 좋은 습니다 그러면 은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이제 네. 아랍어를 배우러 왔으니까 네. 제 그런 기본적인 아랍에서 쓰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특히 아랍에서는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랑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데서 관련된 이런 단어를 오늘 좀 배워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마라보를 몇 가지 많이 들어서 몇 가지 알지만, 음. 그래서 이걸 제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그렇죠, 그렇죠. 많거든요. 음. 그래서 아스살라마알레이쿰에서 어. 배어서 배웠다고 했어요. 네, 다시 네. 바로 한번. 아스살라마알레이쿰. 아스살라마알레이쿰이고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와레이쿰살람와알레이쿰살람받았어요 잘했어요. 아스살라, 그 평화가 알라께서 내려주신 음. 평화여서 네, 네. 비무슬림 친구들이 음. 잘안 쓰는. 음. 표현이기도 해독교인분들 대신 마라하반이라 단어 요 혹시 인샤알라말 들어봤어요? 인샤알라. 라가 뭐예요? 신의 뜻대로. 약간 이런 느낌인 것같아 신이 원하신다면 뜻이에요. 아... 인샤 알라거든요. 이는요 네. 영어로 if랑 똑같은 거예요. 아 if예요. 쇼 아는요 동사로 원하다 라는 동사예요. 아, 만약 신께서 원하신다면. 그렇죠. 알라 알라가 원하신다면이에요. 네. 아 알라께서 원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이걸 인샤라는 언제 쓸까요? 그러좀 일이 하다가 음. 뭐 막혔을 때, 뭐좀 아,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포기하는 그러면. 건가요? <웃음> 아 이제 맡기는 거죠. 신께 맡기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죠. 물론 네. 있는데 가장 많이 쓸 때는요. 네. 미래에 대한 것쓸때 제일 많이 써요. 아, 미래요? 예를 들어서 제이 우리 내일 점심 먹으러 갈래? 그럼 뭐라고 네. 대답해요? 뭐 먹을까? <웃음> 인샬라. 왜 내일? <웃음> 제이는 아, 날만나고 <날로 웃음> <안다고 웃음> 싶지만 네. 내일 어떤 일도 닥칠지 모르 미래에 대한 건 누구만 알아요? 신만 아세요. 알라만 아세요. 그렇기 아 때문에 우리 내일 꼭 만나.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한다고요? 인샤라인샤라아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럼요. 미래에 인샤... 대한 모든 것에 붙일 때는 인샤라를 뒤에 붙여줘요. 왜냐하면 <웃음> 제인은 내일 나랑 밥을 먹고 싶지만 교통사고가 네. 날 수도 있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거는 신이 다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꼭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늘 미래에 대해서 신의 뜻이다. 아, 신이 같아요. 원하신다면 올 수도 있고 어. 신이 원하지 않으면 못올 수도 있어요. 저희 어. 매일 매일 방송할 거예요. 인샤. <웃음> 잘했어요. 그다음은 네. 인샤 알라랑 비슷한 표현이지만 네. 조금 한끗 다른 마샤 알라예요. 마샤 알라 마샤 알라 들어봤어요? 네, 언제 써요? 기도하는콘텐츠딱 찍고 나서 마샤 알라라는 표현 을 많이 들었거든요. 약간 음. 뭐, 뭐 만세,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뭐. 맞아, 맞아. 비슷한 건데 마는요, 네. 것이에요, 것. 것. 야, 알라, 알라가 원하시는 것. 아 예를 들면은 칭찬 같은 거할때 제일 네. 많이 써요. 그러니까 좋은 네. 뜻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네. 나 오늘 시험에 합격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줘요? 마샤 알라. 그죠. 그리고 아 오늘 내가 오늘 예쁘게 옷을 입고 왔어요. 제인, 나 오늘 어때? 마샤 알라. 이렇게 쓰는 거죠. 아 마샤 알라. 네네네. 너무 기쁜 일이 있거나 네네. 뭔가 칭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 마샤 알라. 마샤 알라. 이제 좀딱 상황에 맞춰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어때? 저는. 문화를 배울 때 기본이 음. 언어라고 생각해요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을 음. 알면 그 문화를 정말 알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정말 이슬람을 제대로 알려면 음. 아랍어가 어느 정도 조금 되면 제가 오늘 음. 배우는 것처럼 아주 아주 정확하게 더잘 음. 배울 수 있어요 음. 그럼, 이게 언어랑 문화랑 또 종교랑 굉장히 밀접하게 다르니아 그럼요 그럼요 연결결 네,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네. 이제 오늘 배울 또 단어는 네. 비스밀라라는 단어. 있어요. 비스밀라. 비스밀라. 비스밀라. 밥 먹기 전에 항상 비스밀라 하시더라고요. 그치 밥 먹기 전에뿐만 아니라 네. 모든 것을 시작할 때도 비스밀라를 시작해요. 아, 모든 걸 하기 전에. B는요 전치사예요. 네, 비. 전치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비이스밀알라예요. <웃음> 이스은 이름이에요. 이스밀. 알라. 아, 알라. 알라의 이름으로. 아, 알라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자, 내가 시동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네. 시동을 키고 싶어요. 네. 근데 알라께 저 오늘 안전 운행을 하도록 음. 알라께 도와주세요 라고 할때 미스밀라 하고 음. 시동을 걸어요 음... 모든 행동에 뭐 기도를 하거나 그럼요, 밥을 먹거나 그럼요, 그럼요. 뭔가 내가 뭔가 시작을 하거나 하기 전에는 항상 이제... 알 이제 나를 도와주십사 하고 음... 약간 주문처럼 비스밀라라고 거는 거죠 아... 그래서 제 겁쟁이 친구는 밤에 불을 켜기 너무 무서우면 비스밀라. 손만 놓고 이렇게 스위치 찾아 비스밀라 비스밀라 하면서 찾아요 밥 먹기 전에 뭐라고 먹어요? 비스밀라 그쵸 시험을 보기 전에 어떻게? 비스밀라 그 사우디 친구들은 특히 시험지 맨 위에 뭐라고 써요? 어? 비스밀라 힐 لح문이요. ل ح 꼭 써요. 오 좋네요. 아. 뭔가 하기 두려울 때, 뭔가 첫걸음을 뗄 때, 음, 그때 딱 쓰면 주세요. 너무 좋아요. 네, 네, 네. 그렇게 쓰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음. 그 오늘 내용 배운 거좀 한번 해 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가 뭐였죠? 어, 아쌀라마 알라이쿰. 알라께서 원하신다면 미래에 대한 것도 어떻게 쓰죠? 인샤알라. 인샤알라. 그리고 음. 알라가 원하시는 것 어떻게 해요? 마샤알라. 마샤알라. 이게 듣을 땐 놀람. 아, 마샤알라. 마샤알라. 오, 아주 잘 썼어요. 마샤알라마샤알라 마샤알라 이렇게 쓰면 되고 알라의 이름으로 어떻게? 비스밀라. 비스밀라.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한번 배워보고요. 네, 네, 네. 우리 다음에 또이 영상 또 찍을 건 거예요. 어떻게 답해야 돼요? 인샤와. 인샤라. 헤어지는 인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음... 마 살라마예요. 마 살라마. 마는요 영어로 위드예요. 아, 살라마는 진짜요. 안전이에요. 우리가 아 한국어랑 똑같아. 잘 가. 아 똑같아요. 안전하게 가. 네. 잘 아, 가. 스하요똑같아 조심해서 가. 조심해 가. 똑같아요. 마. 마살라마. 네네. 마 자, 살라마. 같이 인사 한번 세어줘요. 시작. 마살라마. 어디 가? 앞으로 가. 건방도 모르니? 앞으 가야지. <웃음> <웃음>